어디를 가냐면, 드디어 런던을 갑니다. <웃음> 원래 5시쯤 일어나가지고, 막 6시 이럴 때, 첫차, 첫차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걸 타고 <웃음> 일찍 가려고 했거든요. 런던에서 옥스포드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러 런던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일찍 도착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했던지 어디로 나가지고 지금 8시 반이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So o in t h e y n k you w l l Morning. Is it 8:40 b u s t 8 4 0 Yes. 잘 도착. 아무것도 없어서 오이스터 카드 사러 왔어요. Oh, i i want to get a uh, first dose uh, Yeah How old y t h uh, i e 23 years so? old And t h o s will be on the s i t h o c t o b e r Sixth October. y o t live in 28. Uh huh. Have any symptoms? No, I don't have. Yeah. <laughs> mm -hmm. Uh, I think any other ethnic group. N I'm not Chinese, so other ethnic group. Yeah, yeah possible. Yes, yeah. right. Do you have any symptoms today? No. Have you tested positive in the last 28 days? No. no? And is this your f r s t time? Yeah, first one. Okay, f r t e f i s if you scan t h s for me, it's just information about the f e s i s a i t t l e I 15분대기까 t 마치고 나왔어요. o nervous, but I 뭔가 i n 느 I h 아직까지 o 없고 e l i n g 정했는데 t 오래 t 다리거나 이런 r 없고 e 냥 슉슉슉 다 t i 어요 was l 제파 e and I was w o r i o got o t f i e I'm going to i e Excuse me, yes. can I ask you something? Uh, I've gotten vaccinated just right now. The what? Vaccinated. vaccinated. Yeah, but I don't know which one is the best. Just, it's all the same. Uh, it's all the same, thing. Yeah. yeah. Same strength and e v e r y t h i n g any for the city. I just want to a s you t What r e y o i d u t a l i e h r y o u e n t a t i of h e g o n a t t o h r o a t b h r y o u e g i t l i t a s h i t o e i n g e l i t l o a y o u r i n g a e s y o u r o n o s i u r l e o s i n g a s y o u s h o u n a l i l e b a n g e 지금 백신 맞은지 한 3시간 정도 됐고요 아직까지는 뭐큰뭐 뭐 아픔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처음에 한 30분쯤 됐을 때 뭔가 속이 울렁 진짜 한 잠시? 그랬는데 뭐 파라세타모를 먹어서 그런지 지금 뭐 근육통도 없고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일단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워킹홍 공전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국기가 알고 보니 대사관이더라고요. 근이병님 이렇게라도 인증샷을 남기는 수밖에 근이병님 나도 버킹홍궁장 와봤다 아니 철청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지만 와 와봤다 <웃음> 너무 귀엽다 안녕 안녕 안녕 드디어 언니만 따로 하고 있어요 때, 언니 퇴근했대. 너무 신나요 아, 되게 아프트 같은데. 한강 진짜 너무 때깔이붙다 이렇게 푸깅킹 감자까지 이렇게. 진짜 도있하 아니야. 아 아니, 나 오기, 전 부터 감자탕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못 먹고 왔거든. 음~~, 음, 아, 제대로다. 음 볶음맛 제대로. 그고 그냥... 그대그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먹 그냥... 그냥... 그어 진짜 실장님 머리 스타드워드 그랬네 <웃음> 주방 내려가서 부족하다고 <웃음> <웃음>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알해 줄게 <웃음> 즐기고 있나봐 아, 진짜 역대급이다 너무 예쁘다 음. 오페라 소리 들리지 않아? 음. 버스킹 하시나 허어, 여기까지 들릴 정도면 어느 성량인가? 마이크가 음. 있겠지 않아요 <웃음> 맞은 편으로 가고 있어요 어제는 런던아이 바로 밑에 쪽이어서 그 전체 동그란 사진을 못 찍었단 말이죠 시티투어버스 탈까도 잠시 생각했는데 오늘 날씨가 영국 날씨예요 제대로 비 왔다가 안 왔다가 해놨다가 지금 또 런던아이 맞은편 구경 갔다가 또 맞은편에 여러분 그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 위령비? 다 있는 거 아시나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방주관으로 어, 가입오고 Thank you. 아몬도 다있어 대박 어떡하지? 결국 참지 못하고 사버렸습니다